인류학은 인간과 인간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의 출현부터 인간사회의 진화, 문화의 발전, 그리고 지구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의 탄생은 약 400만 년 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구사용,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기술혁명 등의 사회적 변화는 문화적 발전과 더불어 지구의 모습을 대폭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은 또한 지구,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의 문제는 인간의 발전과 함께 발생했으며 이제는 글로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류학적 관점에서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과 인간사회의 발전과 지구,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구의 역사를 형성해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